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정한한 하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징역 유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지응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1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제2항 유언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